오늘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마크인가?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 바로 슈퍼 피지컬 마크 요거 일단은 치트오용 꺼짐하고 새로운 세계 만들어볼게요 일단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진 피직스를 보여줍니다 물리 법칙을 보여주는 그런 모드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이걸 부숴보면 다 떨어뜨릴 예정은 아니었는데, 어쨌든 이렇게 해서 캐게 되면은 <웃음> 나무 어디 떨어져 있는 거야? 이러면 아, 이거 발로 차 버릴 수도 있네. 어, 나무 그리고 돌도 마찬가지, 흙 같은 것도 마찬가지. 이렇게 해서 딱 하나 이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나는구나 거의. 아이거와 우와, 이와 우와, 우와, 우 와 이게 모드의 버전이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유료 버전으로 사왔거든요 근데 유료 버전은 뭐가 다르냐 유료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추가가 돼 있어요 <웃음> 물이 출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<웃음> 보이시나요? <웃음> 물이 출렁이는데 여기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왔다갔다 <웃음> 어 이렇게 잠깐 뜬거 보여? 저 보이십니까 이거? 들어갈때 요거 물결까지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 있잖아 미역줄기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<웃음> 엄청나죠? 거의 GTA의 그래픽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칼을 만들어서 싸워보잖아요 그러면은 엔티티들이 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죽여! 그럼... 이렇게 나뒹굴게 돼요 어 근데 내가 이거를 보고 나서 생각을 했던게 우리가 그때 했던 초거대 보스 모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비 슈퍼 좀비 슈퍼 거미 뭐 이렇게 초거대 보스 했던 그 모드 있잖아요 그거처럼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 모드 가지고 약간 진짜 싸우는 것처럼 지용춘 처럼 요게 유료 모드라서 지금 저만 샀거든요 아직 멤버들한테 못 사줬는데 요거를 갖다가 조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드를 섞어서 일단은 지금 제가 넣어둔 거는 어쨌든 쉐이더를 위한 모드들이랑 그 다음에 피직스 모드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기에다가 리플레이 모드 리플레이 모드라는 거는 이제 화면을 녹화해주는 거그 다음에 자이언츠 스폰이라고 이제 일부 스폰을 커다랗게 해주는 스폰이거든요 그런 모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이언츠 스폰을 도와주는 콜렉티브라는 모드까지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 위에 보면 리플레이 모드가 녹화를 시작하고 있고 제가 적었던 또 이따가 사용법을 알려드리긴 할게요 저게 요즘에 썸네일 만들기 되게 편리하게 해주는 모드라서 저걸로 제가 항상 그 2b2t 썸네일을 만들곤 하거든요 음, 저게 진짜 편합니다 미안해 <웃음> 아, 잠깐만 아니 그렇게 <웃음> 아니 그렇게 날 보면 어, 미안하잖아 <웃음> 어, 내가 미안하잖아 근데 이거는 맨 밑에만 캐면 되니까 너무 편하긴 하네. 잘안 보여도. 근데 이거 여러 명이선 못하겠다. 렉 걸려가지고 맞죠? 이거 렉 걸려서 이거 한 명이 뭐 지하에서 TNT 터뜨리면은 그 위쪽 다 부서질 텐데 이거 렉 걸려서 하겠나. <웃음> 아 발로 찰수 있는 게 너무 잔인해. <웃음> 아 벌들도 <웃음> 아 이게 뭐야. <웃음> 벌들도 이렇게 되네. 아독 걸렸다. 아, 모래도 이렇게 부서져? 우와. 어, 모래 부서진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 봐, 그냥. 일단은 항해를 하면서 어, 밤을 기다리면서 돌 도구라든지 철 도구를 만들면서 한번 거인 스폰을 기다려 보도록 하죠. 음 야! 진짜 할만 난다, 마크. 정말 할만 난다, 연진아. 와. 와, 미쳤네. 와, 이거 와, 진짜 대박이다. 이거 설마 비 오거나 뭐 그러면은 막더 심해지나 파도? 오 대박이야 오오! 오, 오! 우와! 오호! 오호! 오호! 어, 배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재미가 있다니 근데 문제는 멀티로 즐기기엔 부적합한 모드일 것 같다는 거야 누가 지하에서 TNT 한 8개 정도만이라도 터트리면 그대로 서버 사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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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집 짓는 것보다 부수는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정도면 야 마을 하나만 걸려봐 <웃음> 야 이거 밤되면 쉐이더팩이랑 버그있네 이거 물 안보이는거 봐 아닌가?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야 버그 생겼어 <웃음> 이 쉐이더팩이랑 뭐가 안맞나봐 어 버그 생겼어 야 여기다가 모드 몇개 깔아가지고 그냥 초리얼 생존기 같은거 해도 그냥 마냥 재밌을 것 같은데 어? 와버렸다 2023 환경오염 <웃음> 근데 뭔가 생각처럼의 자이언트 스폰이라고 해야 될까? 뭔가 거인들이 아직 발견이 안 되잖아 지금 어떻게 된 걸까? 나는 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들어온 건데 지금 근데 이거 아침 몇 시부터 그러면 물이 다시 보이냐? <웃음> 뭐 이런 버그가 다 있어 이게 모드가 희한한데?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부터 물이 다시 생길지 아 재접해야 되나? 재접이 답인가? 그냥 재접해보자 어? 어? 아 혹시 리플레이 모드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아 리플레이 모드 녹화 시작하면서 뭔가 딱 꺼지네 저게 오 마을 옆에 거대 유적 저거 뭐야 어 잠깐만 근데 사람을 <웃음> 실례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만요 소리야. 아, <웃음> 아, 어느 정도의 연쇄 작용이 일어난 거야? 아 어, 우와, 아 어, 문도 이렇게 이쁘게, 어. 꿍꿍꿍꿍꿍꿍꿍꿍. 아니, <웃음> 아니 여기 하나를 땄는데 왜 반파가 되냐고 집이? 아 너무 웃기잖아 이거. 아, 어떻게 이렇게 되지? <웃음> 아니, 아니, 아이 정도의 결과를 바란 건 아니었다고. 아나 원래 건축 짓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<웃음> 아니 어떻게 이래? 아 어떻게 모두가 이래? 너무 잔인하잖아. 미안한데 실험삼아 한명은 죽여야될것같아 너무 찬인하잖아 진짜 미안 <웃음> <웃음> 야 여기 맛있겠다 <웃음> 그치 야 여기 맛있겠어 딱봐도 너무 맛있다 이거 지영이 여기서부터 딱 까는거야 여기서부터 딱딱 딱. 나, 나. <웃음> 아 이게 연쇄작용이 안일어나네 아 진짜 이거 TNT 필요한데 TNT 이거 막 무지성 연쇄폭발 일으킬려면 진짜 TNT 필요하겠어 이게 사람이 폭탄마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한다니까요 지금 이거 낮 동안 TNT 실험 좀 해보다가 밤에 거대한 좀비 같은 거 나오나 보고 확인해보자 진짜 이거 금단의 그 물건을 꺼내버리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좀 폭발의 어떤 영향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폭파 작업 시작합니다. 해가지고 폭파 딱 하면은 어 방향이 <웃음> 폭파 오오 오. 우와 우와 물 우와 뭐야 아 물이 이렇게 돼? 미친 뭐야? 아니 근데 폭파는 폭파인데 이 위가 폭파가 안되네? 우와 뭐야 이거 우와 <웃음> 어떻게 된거니? 우와 근데 물폭파 대박이다 아, 깜짝 놀랐어 물 쪽에서 폭파하면은 뭔가 느낌이 좀 다르네 아 이게 물 때문이 아니야 이 폭파가 그냥 연기구나 무조건 나는 연기구나 이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이 뭔가 자연적으로 그렇지 이런 곳 그렇지 이런 곳 이런 곳 그렇지 이런 동굴 이런 동굴의 아래쪽에 어이 폐광이네 이런 데서 대폭발이 일어난다면? 어떻게 된거야? 뭐 어떻게 된거야 지금? 앞이 안보여요! 어 연기 때문에 앞이 안보여요! 이 정도면 컴퓨터 터질려나? 오! 오! 오! 아! 아! 아! 아! 아. 우와, 아! 아! 아! 김간! 김간호사! 아 잠깐만! 오! 오! 오 풀렸다! 아, 확실히 되게 부담이 되는 모드긴 한데 이거 이렇게 딱 부개면은 이 어디까지 부게지는 거야? 아... <웃음> 아. 난 사실 이걸 기대했거든. 뭔가 아래쪽을 폭발을 시켰을 때 위까지 다 뚫려 나오는 그림. 오, 나왔다. 자이언트 스폰. 음, 아 저런 친구랑 한번 싸워 보고 싶었다니까. 어이씨, 아, 너무... 어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.. 아, 너무 멀리서 때려... 아, 망할... 아, 활로 싸워야 되네. 쟤는 칼로 못 싸우네. 아, 너무 멀리서 때려. 얘도 죽을 때 무너지면서 죽나? 얘몇대 맞아야 죽어? 라바, 너몇대 맞아야 죽니? 몸통은 또안 맞아. 근데 비겁하게 왜 사거리만 길어? 어! 와와 <웃음> <우와! 웃음> 대박 <웃음> 그래 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라면 저렇게 커지는 애들을 여러 마리를 만들어서 어 뭔가 진격의 거인 진짜 엔더 드래곤도 저렇게 초라하게 막 찌그러지면서 죽으려나 어 원래 지옥에도 유적이 또 따로 있나 이런 게 있네. 와, 멋있다. 하지만, TNT가 있다면? <웃음> 영화다, 영화. 저기에 딱 최종보스가 한 명이 딱서 있는 거지. 안 죽고. 아니,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? 따다닥. 아스티온 철거하기. 와! 와와와와와와와와. 와와와. <목소리> 번개의 호흡. 병력 일섬! 병력 일섬! 아, 이런 데가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? 여기 몇개 없애면 막다 없어지는 거아님 아니 이게 마크라니 가스트다. <웃음> 아이씨. 어 저렇게 죽었어 지금. 에잇. 아아 <웃음> <웃음> <자라리. 웃음> 요렇게 아, 되는구나. 아 요게 가스트였고요. 어. 아니 그러면 이제 엔더 가봐야되지 않겠어요? 잠깐만 어 동굴이다 이렇게 좋은 곳이? <웃음>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장관 도심에 파나 받아온 다음에 그냥 무지성 뿌세기 해도 재밌겠는데요. 그냥 너무 뭔가 ASMR 적인 그런 쾌감을 준다고나 할까? 어 예뻐. 가자.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<놀람> <놀람> 우후 우후 와 화려하다 막 찢어지면서 막 와우 와우 와우 아 근데 해볼 거 있다 흑요석 기둥은 안 무너지나 와 흑요석은 안 무너져 딱딱 자 그렇다면 이제 드래곤의 최후를 전 녀석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한번 최대한 적합한 시기 때딱 죽여볼게요 착륙했을 때나 뭐 가지 뭐 가지 뭐 가지 뭐 가지 아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 이게 이렇게 그럼 경험치는 아 경험치는 위해서 아 아, 경험치를 위해서 떨어지고 갑자기 엔더 드래곤이 푹 늘어지면서 아, 이렇게 된다고요. 한번 피직스 모드 리뷰를 한번 해 봤는데 아, 너무 재밌는데? 아, 근데 이게 보여 드릴 게더 남았어. 일단 오버월드로 한번 가 볼게요. 이게 또 물도 보여 드렸고 산도 보여 드렸고 뭐 동굴도 보여 드렸지만은 눈을 안 보여 드렸잖아. 어, 눈을 보여 드려야 되거든. 랄랄라랄라. 랄랄라랄라. 어, 이런 데도 이제 이렇게 뭔가.. 지나가면 지나가는대로 길이 <웃음> 귀엽지? <웃음> 아, 근데 이런 데서 뭔가 눈사태 만들어보고 싶지 않아? 이거 안되나? <웃음> <웃음> 생각만큼 잘 안된다.. 어? 뭔가 드르륵 드르륵 하는데.. 아닌가? 뭔가 생각만큼의 반응이 없죠 이런게 이좀 이런 아쉬워 와 근데 물은 봐도봐도 봐도 참 근데 물속에서 TNT 한번 터트려 볼까? 마지막으로 요거 눈도 보여 드렸으니까 물속에서 어떻게 되나 근데? 야 대단합니다. 마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 버렸는지. 와, 이 쉐이더부터 해서 이 광원부터 해 가지고 와, 너무 대단하네, 진짜. 여기야. <웃음> 이 쾌감이야. 이 쾌감이야. 이 쾌감. 불 피직스 이런 건 없나? 어, 연기 나는 거. 야, 연기 나는 거. 와. 이게 폭발할 때 이게 적용돼 있었다는 거 아니야? 폭풍우 한번 불러와 볼까요?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. 우와, 우와, 뭐야? 이 사운드 효과 아, 잠깐만 파도 저거 미친 거야? 물 가볼까? 야, 이럴 땐배 타야지. 오? 어? 지금 바람에 이거 와, 바람에 날아간다. 바람 영향 받고 있네. 한쪽으로 날아가잖아. 불타면서 아, 연기들도 이거 봐. 이거 이럴 때가 아니야. 와, 와, 와, 와, 와, 잔디들도 막 흔들려. 야, 이거 왔다. 이거 파도 더 세지나 보다. 가자. 레프팅이다오 시작부터 와우! 오 시작부터 장난 아닌데! 오호호호! 와! 와와 와! 야 파도 진짜 높아. 헤이. 이야, 대단하다. 와, 진짜 마크할만 남다. <웃음> 와, 마크할만 나. 우후! 와 우와! 우와. <웃음> 앞으로 고꾸라지는 줄 알았어. 우와, 우와, 우와! 우와, 우와! 우와! 와와 어, 대박이야. 우! <웃음> <웃음> <와, 대박이야. 웃음> <웃음> 우와 잠깐만 바람 타고 저기까지 날아간 거야? 폭발? 우와. 우와, 우와. 어, 저기까지 날아가네. 우와.